오~~ 여은아 꽃게가 왔어 살아있어요? 아니 야, 움직여! 움직여! 헉, 진짜 움직이면 어떡해 어때? 맛있다 아빠 나 얼른 그러면 꽃게 촬영 좀 할게 언니 같이 들어갈래 어... 같이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나갈까, 여은이 아니요 여은이도 이거 먹을 거야? 네 여완자한테 호소 좀 해요 <웃음> 너무 음에안 드는데 돌릴 수 있어 연이 기분 안 좋으면은 그냥 밖에 있어도 돼 아빠가 이따 따로 줄게 들어올 거야? <웃음> 알았어 간장게장 먹어볼까? 미슐랭에 소개됐다는 게장 한 마리에 35,000원인데 과연 맛도 그럴까? 구독해주세요 미슐랭에 나온 간장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밥도둑 스페셜을 했는데 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더 맛있는 간장게장이 뭐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미슐랭에 소개가 된 간장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에 35,000원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데 이번네 4마리를 시켰거든요 근데 한 마리는 이제 안 해주고 세마리는 먹으려고 깠습니다 여원님 꽃게 먹어봤어요? 옛날에. 근데 이런 꽃게는 처음 먹어봤지. 어? 요, 조만한거 줄까? 아기, 아기 꽃게. 여기 이렇게 짜다 밥이랑 줄까요? 한번 먹을래? 또 자요? 깨는 뿌이고 싶어. 깨한번 뿌려보고 싶어? 아빠는 좀더큰 거. 조금만 뿌려줘. 아니, j u b u 이아꽤 많이 뿌리니까 엄청 맛있어. 이도뿌려서 먹어볼래? 그냥 계속 있을. 있을거 이렇게. 이렇게. 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이게 칼칼한 그런 맛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마일드예요 아까 여운이가 먹었는데도 원래 약간 후추 맛만 나도 막, 막 이렇게 해서 막 물을 찾는데 그냥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마일드한 맛이에요 그래갖고 약간 저는 처음에 간장만 이렇게 딱 먹었을 때어 약간 그.. 장조림? 여운아 심심해요? 아까 잠깐 밑에 그릇에 내려놨던 이 개들 다리에도 살이 엄청 많아요 여운이가 뿌린 깨들 아직도 막 밑에 있어. 이거 하네! 와, 아니 제가 이걸 먹을 때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뭐랑 먹으면 맛있을까요? 고민을 막 했는데. 다 약간 이 맛있는 간장게장의 맛을 해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깨만 솔솔 뿌려 먹자 했는데 아니 엄청 맛있는데 그 간장게장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고소함이 딱딱딱딱딱 추가돼서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와. s t u f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음료수를 안 갖고 왔네. 연잎을 좀 빌리자. 아, 아 어, 맛있네요. 근데 이게 그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요거 간장 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뭐 비벼 먹거나 아니면 요리할 때 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장의 양이 그래도 라게 락통의 반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한 마리 먹고 고그 간장으로 뭐 그래도 밥을 좀 여러 번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비싼데 일단 근데 맛있어. 여은이 왜요? 아, 꽃게를 좀더 달라고요? 여은아, 빠가다 먹어서 여은이가 이거 씹어 먹어야 돼 왜요? 나가면 이거 또 달라고요? 네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미술랭에 나온 간장게장 먹어봤는데 35,000원 비싼데 그래도 한 번쯤은 시켜 먹어볼 만한 그런 간장게장이었습니다 저는 또 생각날 것 같아서 큰일 났습니다 아, 맛있네요 <웃음> 사실 이거를 저희 그.. 번역가님이 추천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분 집 근처에 여기 식당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이번에, 이번에 시켜봤는데 일단 매우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여기도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어. <웃음>